이번에 어, 거주 목공 기능사 시험 거주 목공 기능사 시험이 에, 10일부터 있는데요 10일부터 있는데 이곳, 인면에 여기 보시면 은 대칭으로 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에, 공개 문제 보면 비대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관으로 디자인을 해보니까, 음, 비대칭으로 해야 된다. 좌우 석깔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도면하고 다른 부분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예, 자구 석가이가 만나는 부분을 비대칭으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도매르펜치도를 그린다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러 가실 때는 바이스, 바이스 하고 전기 대패 잊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삼각자, 철자, 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사전에 체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